유엔진 흡기 매니폴드를 이제 교환을 합니다. 보시면은 밸브가 신품 같은 경우는 이제 유격이 없습니다. 고품 같은 경우는 밸브가 이렇게 흔들립니다. 이 제품을 클리닝을 하고 그냥 정착을 했다가는 잘못되면은 이제 이 밸브가 밸브가 이제 파손으로 인해서 밸브에 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헤드까지 이제 손상을 입기 때문에 매니폴드를 교환을 합니다.